자 안녕하십니까 이성노의 빨간주식입니다 어, 저희가 이번에 책 출판기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자 현재 돈보는 주식 투자 비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자 6월 30일까지 바로 6월 30일까지 인증샷을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모든 분들께 모든 분들께 싹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, 그래서 상세한 사항은 영상 하단이나 제 옆에 있는 이내용꼭 참고하셔서 내용대로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. 자, 리뷰 한 개는 아메리카노, 리뷰 두 개는 쉐이크 음료 중에 랜덤으로 하나를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댓글로도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. 이벤트도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